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우리말 바로쓰기 시간에는 우리가 또 많이 혼동하고 있는 말이죠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입니다 아, 많이 혼동해서 쓰시고 언뜻 들을 때 첫소리가 같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그냥 구분 없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치다는 teach, 누구를 뭐를 가르치는 거고 가리키다는 포인트 t out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형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를 가리키면서 말을 할때 포인트 아웃은 가리키다. 그 다음에 한글을 가르치다 이렇게 다른데 많은 분들이 어 내가 한글을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쳤을 말은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입니다. 가르치다는 teach, 가리키다는 포인 아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가르치고 방향은 가리킨다입니다. 노래는 가르치고 시계 바늘은 세시를 가리킨다. 시계 바늘은 새실를 가리킨다. 말은 가르치고 책은 가리킨다. 포인 아웃한 거죠. 예절은 가르치고 물건은 가리킨다. 구분이 되시나요? 뭐를... 가르치다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배우다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teach. 제가 한글정쌤이 유튜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시간에 제가 인형을 가르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teach. 가리키는 것은 point out.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하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